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온라인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시는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 하는 온라인 콘텐츠 만들기 시간입니다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나올 수 있게끔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얼굴과 그리고 인터넷 화면 같은 것들을 나오게 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한대 플러스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지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떠한 작업을 보통 많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노트북을 어떤 노트북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쓰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 굳이 나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화면 캡처만 할수 있는 컴퓨터라면 어떠한 컴퓨터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보통 그런 거는 캡처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는데요. 이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화면 캡처가 정말 깔끔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무제한으로 캡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활용에서는 무료지만 뭐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배포를 한다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료로 PC 한 대당 하나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매한 지몇 년이 지났네요 그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뭐 오른쪽 하단이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내 얼굴이 나와야 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얼굴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나오면 그냥 화면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얼굴이 있으니까 와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컴퓨터에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뭐 조그마하게 크기 해가지고 카메라 달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웹캠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노트북에 웬만하면 설치가 돼요. 있습니다. 뭐 예전에 구형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나온 컴퓨터까지도 웬만하면 다 카메라가 들어 있는데 화질이 관건이에요. 그 화질이 1080이냐 아니면 720이냐. 뭐 HD냐 FHD냐 아니면 그 이하이냐. 뭐 여러 가지가 관건인데 사실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하게 들어갈 거면은 화질이 높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크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얼굴을 최대한 좀 강조도 해가면서 다양하게 스위치를 해가면서 하고 싶다면 화질이 좀 좋은 노트북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질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HD 화면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HD 화면에 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느냐 그두 가지를 잘 보시고 노트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MS사의 서피스북2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FHD로 이제 캡처가 되는 카메라인데요 저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화질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카메라 없이도 그냥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도 촬영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급한 상황이라면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뭐 여러가지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느냐인데요. 화면과 얼굴이 나오는 그 영상 두 가지의 소스를 같이 집어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x s p l i t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뭐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유명한 거는 여러가지 소스를 같이 집어 넣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방송까지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스트리밍 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전에 한3 4년 전에 처음 찍었을 때는 obs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때 아, obs만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뭔가 좀어렵 보다는 좀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플릿 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연구 라이센스를 구매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obs 도 무료이고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플릿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소스를 집어 넣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는 노트북 한대 플러스 어떤 장비들이 있으면 좋은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비는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뭘까요? 바로 노트북 받침대인데요 이 노트북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 정말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데 갈 때도 그냥 노트북을 바닥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꼭 여기 노트북 거치대에다가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화면을 바라보는 각도상 고개를 딱히 숙이지 않아도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 지금 노트북의 상단에 보면 웹캠이 있잖아요 그 웹캠이 보통은 아래쪽에 내려 놓으면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위에서 쏟아지면 여기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집니다 물론 지금도 그림자가 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살짝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보는 시선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또 얼굴 정면에서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는데 시선 처리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가지고 콘텐츠 찍을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있어도 정말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목소리 녹음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노트북 안에 있는 마이크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음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마이크가 바로 여기 제 손에 있는 제 손이 가리키는 이 마이크 입니다 소니 tx650 이라고 하는 마이크 인데요 이 마이크가 뭐냐면 그냥 녹음기예요 녹음기인데 여기에 끼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시끄러운 데 가서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목소리 수음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목소리 수음을 따로 하게 되면 오디오 파일이 따로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녹화가 되고 있는 그 화면도 따로죠 그러면 이두 가지의 오디오와 영상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의 편집 ]적인 실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나는 굳이 그걸 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이미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비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검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은 여러 군데 검색을 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오디오와 비디오에 싱크라고 하죠 그 싱크를 맞춰서 다시 한번 인코딩을 하게 되면 목소리만 정말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까지 집어넣어서 해줄 수 있는 특히 이 노트북 한 대만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려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말 그대로 전체적인 쓱겉탈키 같은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다양한 정보들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할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편집을 할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음에 나오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온라인 콘텐츠 만들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보고서 그 내용들을 어 포함해서 영상들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